아홉수를 땡겨 받을 수도 있다, 하더라고요. 어, 앞뒤 1 응. 년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조금 하루 나이 먹은 거니까 <웃음> 네. 근데 올해를 보내는 마음이 불안하십니까? 아홉수에 대한 생각은 별 생각 없었어. 나도 별 생각 없었어. 아홉수? <웃음> 잘 그런 거안 믿어서 <웃음> 저는 여덟이 제일 고달팠어가지고. 근데 아홉수에 대한 생각이 나도 별 생각은 없었고 여덟이 제일 힘들었는데 아홉이 됐는데 올해 사태가 이렇잖아요. <웃음> 음. 네. 아홉수를 땡겨 받을 수도 있다고 어, 하더라고요. 맞아. 앞뒤 1 년. 응. 앞뒤 일 년으로 그러니까 스물여덟, 아이 물 29에만 오는게 아니래요, 9가. 맞아요. 그게 수, 그 숫자 그거랑 관련이 없단다 응, 응, 응. 그랬어. 나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아홉 수를 땡겨받은 줄 알았어. 음. 작년에 너무 힘들었거든. 음. 그래서 29이 되고서 너무 좋았단 말이야, 사실. 음. 그러니까 아, 남들은 되게 막 불안한 숫자라고 하잖아요. 29이 가장 막 이럴 때다. 근데 너무 행복했거든. 음. 그러니까 내가 29이 되는 것보다 그한 해가 지나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. 음. 근데 올해도 같은 기분으로 느끼고 있어. 내가 서른 살이 된다라는 느낌보다 올해가 간다. 근데 올해를 보내는 마음이 풍려나십니까? 풍려합니다 니분요? 좀 딱히 풍려하지도 뭔가 겁나지도 않아요. 스물 여덟이 뭔가 나한테 되게 어른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스물 여덟이 되게 뭔가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한 어떤 지점, 어, 아, 어, 한 아, 지점이라고 지점. 생각했기 때문에 스물 오히려 나 올해 초에가 조금 겁이 음. 나서 스물고 했으면 여덟은 왜냐면 아.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. 생각보다도 이런 얘게한 것도 없는 데 <웃음>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? 스물 여덟 개 버린 거야. 그치? 그래서 그 뭔가 작년 12월이 너무 무서웠어. 음, 약간 좀 불안했어. 아. 그래서 아 나는 진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저하는 건지도 모르겠고?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떤 구다리를 하고 잘 하고 있는 건가? 이런 걱정도 있고. 근데 딱 오히려 28. 1월 1일에 딱 듣는데 이제 막 애들 애들이 막막와 새해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그때가 난 너무 편했어. 그렇게 음, 응. 아 27이 됐어 됐는데 뭔가 이제 지나간 응, 거 뵀는데 나는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구나 맞아, 그냥 맞아. 올해도 나는 사실 어제 어제가 이제 27이고 오늘이 28이 될 건데 응. 그래봤자 나는 나니까. 그냥 응. 계속 조금 하루 나이 먹은 거니까. <웃음> 어. 스물여섯에일곱이 되네. 일곱이 되네. 하루씩 나는 어차피 똑같이 먹고 있는 거 숫자만 달라진 거니까 나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구나. 그냥. 음. 그래서 좀 안, 안정이 됐어요. 스물여덟을 계속 스물여덟에서 스물아홉 되는 거는 겁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그마 근데 나는 오히려 올해 12월에 내가 약간 그럴 것 같아. 그러니까 음. 후련한데, 음. 후련한데 당장 또 뭐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. 현실적으로는 없는 게 맞으니까. 음. 또부양할애도 있는데 음. <웃음> 가장이시죠 나는 이제 또 시작할 것 같아 한살딱 되면서 아뭐해볼거살지 근데 그래서 진짜 약간 내가 그래서 항상 그거 있었거든요 직업이 뭐냐고 모르고 아까 되게 당황했잖아 음. 똑같았거든요? 사이트 같은데 가입할 때 보면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 응. 근데 기타를 기타. 적어야 되는데 기타를 적을 <웃음> 말할 없는 거야 옆에 창조자 주관식 때잖아 그냥 그때는 학교 다니니까 학생 근데 지금은 더 애매해졌어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음. 유튜브를 어떻게든 또 그래도 계속 하겠다고 이러고 일을 벌렸고 그거 아니어도 이제 그동안 내가 그림을 그렸고 뭘 했고 이런 것들을 경로는 너무 많은 거야 그치. 무언가가 수익이 그러니까 야금야금이나마 수익이 될 경로가 너무 많은 거죠 음. 최근엔 특히나 더 하고 그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벌려놓고 하고 있는 건더 많아졌는데 내가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지는 않았잖아 아직 음. 자리를 잡지 음.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지. 음. 그건 그거대로. 그러니까 서른 살이 되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맞아. 시간이 흐르는 게 불안한 거야. 맞아, 맞아, 맞아. 그건 것 같아요. 그래서 서른 살이 되고 올해가 바뀌는 건흐안한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에게 안정감이 들지 않는다는 게 불안한 거 같아요. 그 시간이 희열해주는 게 없다는 응. 느낌이... 다 시간이 건... 흐르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물론 지금 이것도 <웃음> 더급박 <급다. 웃음> 맞아 <웃음> 근데 되게 웃긴 게 유튜브도 평균이니까 뭐잘 되시는 분들은 몇 개월 만에도 갑자기 확 뜨고 하지만 그런 강의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 1년은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상으로 음. 누구는 3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그래도 어쨌든 꾸준히 해야 지 되는 거니까 우리도 우리 일하면서 그 커리어 쌓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어디서든 시작할 때는 윤곽이 안 잡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이 흐르는 게 불안한 거 같아요 빨리 뭔가 내가 좀자리 완전한 독립을 다 못하겠지만 기반을 갖춰야 뭔가 엄마가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대비가 될것 같은데 빨리 크고 싶어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조바심 있죠 아 빨리 커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서. 응. 응.